구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라는 건 기독교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책 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읽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읽어도 저는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더잘 알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신경 끄고 이제 이 책을 객관적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떤 걸 말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고 처음에 기도할 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놓치를 못하고 있으면 그걸 너무 붙잡고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성경 보면서 이 끔찍하게 안 읽기도 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을 이다 죽여라 해도 우리 안 죽입니다. 절대 오늘날에 우리가 안 죽이고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이 뭐라 말하건 우리가 어, 끔찍하게 안 읽고 조심해서 읽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요. 너 눈이 범죄케하면눈 뽑아라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마태복음에 두 번이나 나오지만 우리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나 아프지 않아요? 문 뽑으면. 아프고,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엄청 힘든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이 알아서 안 뽑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안 뽑는데, 에, 페라라는 말씀은, 막, 진지하게 들어버리고, 어, 뭐,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하라. 그럼면 진지하게 들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은, 어, 이, 근자 그대로 받아버리고, 어떤 것들은, 안 지켜버리고, 뭐, 이렇게 될 때, 이런 해석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어,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되, 그 다음에는, 이 고대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매우 신중하게,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게 잘안 되면은, 뭐, 그런 읽기를 저는, 비판적인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읽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 성경이 사람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라이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될수 있다는 점을 저는 유의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날을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뭐라 뭐라 그리 길지 않게 써둔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책을 한번 보시죠